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양정 1구역 재개발이 일반 분양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양정자이 더샵 SK뷰 아주 긴 이름이죠 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어, 드디어 일반 분양 일정이 나오고 모집 공고가 어, 2022년 9월 27일자로 나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지금 부동산은 부산이 그동안 조성이었던게 이제 비조정으로 풀렸고 풀린 후에 첫 대단지 일반 분양이거든요 그러면 청약통장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좋은 자리에 분양을 하고 어, 모델하우스도 가봤더니 집도 아주 괜찮고 그런 것 같으면 청약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되죠 어, 왜냐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어, 분양받아서 거기에 당첨되는 게 가장 내집 마련의 지름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어 양정일구역은 소영님 뭐 어떤 곳인데 청약을 하시기를 뭐 하라고 권하시나요? 어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죠? 어 여기 보시면 부산시청이 여기고요. 양정일구역이 여기인데 어 여기가 부전역입니다. 여기가 시청이고 1위로 가면 이제 어 배산, 지나서 망미, 뭐 수영 이렇게 가는 길이 되겠죠. 이런 곳인데요. 주거지역으로는 양정 1구역에 있는 여기 양정역, 양정역 역세권이죠. 1호선권역입니다 중간점에 있어요. 부산의 중간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내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그 일상들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일상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잖아요 편하게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가격으로 새 아파트고 그리고 뭐 대단지고 그리고 또 인류 브랜드고 역세권이고 그런 게 갖추어진 학군이 또 따라주고 이런 곳에 내 집을 마련해서 산다 하면 그것 또한 매일 일상 반복되는 삶의 질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소장님 이 근처에는 뭐 학교가 뭐가 있어요 하고 또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어, 여기 학교 한번 보시면요 온갖 학교가 다 있습니다 뭐 양동, 양동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양정초 양정일구역은 아마 양정초를 가지 싶습니다 어, 그러면 소장님 뭐 그동안은 뭐 이런 학교들이 뭐 턱먹고도 많이 보내고 뭐 괜찮은 학교였나요? 하고 또 저한테 물으실 거잖아요. <웃음> 그동안은 여기에 잔잔한 재개발 지역에 거기 방한 칸에 뭐 임차인부터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부터 어 그런 모든 게다 모여서 이루었던 학군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의 만 세대급의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미 쭉다 들어서 있는 게 많아요. 연산 3, 힐스테이터, 연산 2, 더샵, 연산 6, 골드포레, 양정 이 KCC 스위첸, 뭐다 입주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그, 사타가 통과되어 있는 곳, 연산 1구역, 여기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령 3천을 또 참, 여기 또, 어 이미 뭐, 예비, 예비심사입니까? 예산, 뭐, 예비심사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뿐만 아니고, 뭐, 서면도 일단은 가깝기 때문에, 학교도 학교지만, 입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망쫄망 있는 학교는 입주하는 그 아파트의 사람의 레벨을 나중에 다 따라가겠죠 당연히 입주를 하고 나면 그리고 과밀일 거예요이 학교도 양정로 1구역 안에는 학교 부지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 끝부분이 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완공되기 전까지 뭐 매각을 할런지 아니면 주변 학교가 다 과밀이라서 학교 쪽을 어떻게 할런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원래 단지 안에 학교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또 인근에 어, 나중에는 양정 3구역이 또 입주를 할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것만 해도 여섯개 아닙니까 구역 지정되고 뭐 입주까지 한 아파트가 어, 길 건너편에 또뭐 연산 연산 5, 4뭐 쪽도 다 있죠 어, 이렇게 따지면 가까이 인근에 이마트 큰 것도 있고요 어, 연제구청도 가까이 있습니다 연제구청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3호선 물만골역이고요 1호선 양정역입니다 그내 직장이 굳이 요 양정역 인근이 아니라도 부산에 그 어디에 있던 양정 양 양정 1구역 양정자이 터세압 SK p o 에서는몇 만한 데는 30분 안에 다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부산전역이 어, 저도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여기를 지나서 옵니다 집이 저는 온천동이거든요 근데 출퇴근이 아까 BRT 그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도로를 전철를 타고 오면 굉장히 차가 또 막히잖아요 그래서 위로 해서 진남로로 따라서 저는 지금 요 저희 사무실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30분이면 출근합니다 롯데동네에서 아침에 수영을 마치고 롯데동네 백화점에서 출발을 딱 해서 사무실로 30분 만에 오거든요 요 위에 요 양정 1구역 있는 요진남로를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처럼 출퇴근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학교나 이런 게또 편리하게 따라주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가내 어, 집에 모든 걸다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부산이 가격이 막 조정 돼서 어, 금액이 어, 옛날에 막 9억 7천씩 10억씩 뭐 이렇게 팔던 게 7억 중반대까지 내려왔고 내려온 게 처음에는 시세가 했는데 그게 아니. 금면가 있는데 지금은 시세처럼 돼 있고 이런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당장 거래되는 집이고요 분양권을 사는 이 집은 지금 입주하는 게 아니에요 2024년 말이나 뭐 아니면 25년 초나 이때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쯤은 럼그 지금 부동산의 이 경기가 그때까지 똑같을지 아니면 그때까지 갈 동안에 계속 일반 분양가들이 올라서 건축자재값이나 뭐 어떤 뭐 인플레이되는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아 그때 그 금액이 정말 샀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들어갈 때 그때 내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시세로 살수 있는지 없는지 어 그리고 지금 미리 계약금 정도 는어놓고찜금딱 해놨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아 그때 잘 샀네 이렇게 할수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 분양가들은요 오후 타입은 보니까 4억 뭐한 7,8천부터 낮은 청은요. 그다음 에 가장 높은 청은 5억 590만원. 그냥 까만 놓고 보면요. 예. 물론 확장비도 또 조금 있겠죠. 옵션들 가격이. 그럼7위 타입은 보니까 5억 한 6,7천. 그다음에 84 타입은 보니까 6억 뭐한 7,8천 그 정도 선이에요. 확장해서 7억 잡고 뭐이자까지해서 7억 한 1,2천 잡으면 어 아까 2,276세대잖아요. 여기가. 2276세대 짜리 양정차이드샵 SK뷰를 2025년 초에 내가 그 금액에 살수 있느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부동산이, 뭐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뭐확 내려가서 분양가가 지금보다 뭐, 어 뭐, 마이너스 피가 돼 있고, 이런 지경까지 온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축으로 지금 나중에 입주할 양정자의 드샵 SK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기, 기존에 이미 살고 계신 그런 구축 아파트가 더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 여기 분양 일정도 참 잠깐 한 보시면요 어, 9월 27일자로 아까 모집 공고 나갔잖아요 10월 11일 날 특공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1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어, 2순위 2순위야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단층자 발표는 20일 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은데요 만약에 가보시질 못한다 이런 분들 같으면 어, 이제 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또요 안에 평형별로 다잘볼수 있습니다 거실, 뭐 주방, 방또 또 파란 점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뺑뺑 돌려가면서 다볼수 있습니다 요 위치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이, SK, 뭐 더샵 전부 다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브랜드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나름 굉장히 잘 지을라 했고 부조는 어, 양정, 자이, 더샵, SK, 뷰어만큼 좋은 부조도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부조가 괜찮거든요 어, 우물형 천정부터 시작해서 어, 그래도 세심하게 신경 쓴굉 뭐 장점들이 히 많이 있더라고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룸부터 이렇게 그리고 전체 다 보면 코베이 구조입니다. 코베이 구조의 가장 장점이 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음 어떤 게 가장 장점이냐? 보시면 코베이 구조는 어 여기에 발코니로, 그러니까 4개의 면이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3베이는 좀 접한 면이 3개 밖에 없습니다. 베이라는 게 공간을 요 나눈 거를 베이라 하거든요. 3베이는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접해 있는데, 호베이는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노대, 난간으로부터 1.5m 까지. 요거는 실내 안에 그 어떤 그, 어, 사용도로 변경을 해서 넣어도 분양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면적에는 안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 내면에 요 내부에 다 넣어서 설수 있는 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당연히 넓겠죠. 똑같이 84 타입이라 해도. 84라는 전용 면적 안에 그거는 포함도 안돼 있는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렇게 빠져 있겠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실제 가서 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뭐 청량 점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집 본고문을 꼼꼼하게 확대해서 잘 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전체적인 게. 아까 구조조감도는 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46타입이 20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분양가도 뭐 얼마 안 하죠. 이거는 분양가도 안찍고 넘어왔네요. 어, 이거는 위에 동이어려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월세 수입을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큰돈 안들리고 그냥 사 두셨다가 그렇게 하기 에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5구타입도 포배 구조라서 실내 공간이 넓다 했고 7위타입 구조 다잘 빠져있죠. 드레스 룸 넓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8 4타다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만 바람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어, 양정, 자이, 더샵, SK뷰 이름이 많이 많이 깁니다. <웃음>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직주건접으로 거주하기 편하고 어, 그 다음에 자녀들 어, 공부시키기에 여기 한9천세대 ,000세대, 만세대가 다 모여요. 전부 다 입주를 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주변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게 따라오면서 쾌적한 주거지역이겠죠. 어, 위치가 굉장히 번잡하고 어, 주거지로 모여 사시는 분들 외에 주변에 너무 복잡하고 번화한 상권이 상권이 모여있으면 생활은 편리하지만 쾌적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동네는 어, 그거는 예를 들어 서면이라든지 뭐 이런 번화한 곳에 그런 곳에 상업지역으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데 주상복합 들어있는 서 있는 곳들 있죠 그런데 한번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동네 뭐 사직동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걸어보세요 같은 도로가 길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수로 쾌적한데 어떤 곳은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뭐 주거지역으로는 쾌적하면서 주변에 애들 자녀들 보낼 뭐 학원가나 학교나 이런 게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밤에 시커먼 바다. 뭐 그거 저는 어 모르겠습니다. 뭐 집값이 완전히 올라가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뭐 바다 뷰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편리한 곳에서 살수 있는 직장, 학교 이런 걸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적당한 가격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양가가 아까 뭐 6억, 한 7, 8억대 확장돼서 뭐 7억. 구불이자까지못한다 뭐 그러면 뭐 7억 한 1, 2천 될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 내집 마련 청약 당장 살라하면 구축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근데 나중에 2020년 5년도 초나 이때 새 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살수 있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1162세대가 일반 분양이니까 어, 작은 개수는 아니죠. 뭐 100세대 청약하는데 통장 1 0 0개 들어가면 경쟁률 10대 1이잖아요. 근데 1162세대가 경쟁률 10대들, 10대 1 되려면 뭐 만세대급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어, 그 정도만큼 어, 숫자가 좀 되니까 통장 있으신 분은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3년간은 광역시는 전매 제한입니다 일반 분양은 근데 분양권 상태로 3년 아니면 소유권 등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또그 거래가 가능한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어, 집 지은 지가 아직 채 1년이 안 지났겠죠 1년에는 77% 2년에는 66%입니다 세금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죠 어 그래서 분양권에 당첨이 안되면 입주권을 사시든지 하셔야 되고 어뭐 입주권은 목돈이도 들어가죠 분양권은 계약금만 넣으면 되는데 어 그게 안되면 나중에 완공 후 2년 지나서 비과세 나오는 양정일부역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당첨되는 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어, 27일 날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정말. 조정 풀리고 나니까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을 제가 굶고 건너간 날도 한 이틀이나 있었어요. 상담하려뭐 전화 받으랴, 뭐 매물 올리라 계약서 쓰랴, 이러다 보니까. <웃음> 어, 청약이, 이제 저기, 부산이 조정이 풀려서, 지득세 어, 숫자는 하나가 완화가 됐고 했지만, 아직은 대출 규제는 대 s r 규제나 이런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거래의 그래 움직임은 조성지역 일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기존 구축 아파트를 너무 싸게 가져가려고, 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수와 매도의 간극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분들, 안 팔면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금매물들은 또 그런 분들이 뭐 가져가시지만 그렇지 않고는 또 너무 싸게 그렇게 파는 집들도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금매를 찾으신 분들은 또 계시고 하지만 어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아직 간극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형성되고 하면 그게 정상시세인데 지금의 부동 어 규제 조정 풀리기 그 직전과 지금 어 올해 2022년도는 부동산의 거래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어, 어떤 분양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 분양용 입주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첨이 되면 어,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입주할 때 그때 새 아파트 살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 금대들이 있을 것 같고 막 몸이 뭐 분양이꽉살것 같다 그러면 청약을안 하셔야 되고요 아 그래도 비교제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이래되면 뭐 양극화가 되되 지금 양정자이 드샵 SK뷰처럼 역세권의 대단지의 일군 브랜드에 뭐 이런 데 정도는 아 나중에도 이으면뭐 사겠다 그러면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 결정하시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되어드리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잘 판단하셔서 또 기회를 안 놓치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